제게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긴 오네요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게도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뭐 실사용기 비슷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 2-3년 전부터 어, 그래을 그랩을 하면서 주변에서 뭐 그래블 자, 타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자전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는 있는데 아직 용품이나 부품 같은 건 선택지가 넓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현 시점에서의 선택지는 뭐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이 그래블용 이랍시고 하나 더 추가한 정도? 이런 게 대부분이죠 물론 개중에서도 그 당연히 좋은 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의 브랜드는 라이드 파르라고 하는 그래블 파츠들을 주로 하는 브랜드예요 종류는 참 많은데 오늘 가지고 나온 건두가지예요 아무래도 이두 가지가 주력 상품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핸들바에요. 에어로 그래블 알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알로이 드롭바지만 이렇게 에어로 핸들바가 붙어있는 일체형 핸들바에요. 자세한 건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나머지 한 개를 마저 살펴보자면은 이 제품인데, 얘는 뭐냐면 에어로 카본 볼트 온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박스로 좀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고, 이렇게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파지하는 건데, 그리고 뭐 볼트랑 이제 클램프 같이 같이 들어있는데 설명서는 뭐 설치법이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면 좋기야 하겠죠 설치가 되게 쉬워서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카본 에어로 볼트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질은 카본인데 카본인 만큼 무게도 신경 쓰이실 거예요 한번 재볼게요 보시면. 이 파츠 자체는 76g. 어, 근데 거기에 클램프랑 볼트까지 얹어주면 어, 딱 100g이네요. 오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 제조로는 딱 100g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은 아주 가벼운 무게죠.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얘는 설치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로드나 MTB든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콤팩트한 에어로 핸들바에요. 드롭바든플랫바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핸들바에 장착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제 로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못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아, 이게 핸들바에 꼭, 꼭 달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 m t b 에 설치를 해볼게요. 어, 이 m t b 는 뭐냐면 어, 제 건데 어, 조만간에 소개 영상 하나 올릴게요. 짜잔! 제 자전거에도 에어로바가 생겼어요. 기존에 쓰던 속도계나 라이트 마운트 같은 거는 여기에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기존에도 자전거에 에어로바가 정적 달려있는 걸 보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얘를 굳이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라이딩 포지션을 추가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이 에어로바를 통해서 얻어지는 포지션은 공기저항을 줄여서 더 적은 힘으로도 속도를 낼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을 한 가지 자세로 완주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 자세로 바꿔가면서 회복을 겸해야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드롭바도 쓰는 거죠 한 가지 자세가 늘어난다는 라 거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는 라 거고 이 사실이 결과에 끼칠 영향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이름이 카본 에어로 볼트온이에요 이름에서도 알수 알 있듯이 카본 재질이고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가 상당해요 지금 제품에 이런 굴곡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굴곡이 손으로 딱 쥐어졌을 때딱 손모양이 맞아요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신뢰감이 딱 느껴져요 애초에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알리 같은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얘가 검은색도 있는데 아마 검은색이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눈에는 흰색이 조금 더 이뻐서 흰색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롭바도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드롭바를 뭐 설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일단은 제품만 보고 설치는 다음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핸들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로 그래블 알로이예요. 이름 참 쉬운데 뭐 당연히 재질은 알로이겠죠? 무게는 제가 아까 재봤는데 이 포장지 포함해서 딱 500g이에요.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 로드 유저들은. 하지만 뭐 이런 부피나 뭐 재질 그리고 용도를 생각해봤을 때는 절대 무거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 구멍 같은 건 따로 없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블이라는 걸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요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 사이즈인데 더큰 사이즈는 걱정은 없겠지만 제일 작은 사이즈 이지만서도 이게 딱 손이 들어가고 이 에어로바를 잡기에도 길이가 딱 좋아요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로고 같은 거는 스템 양옆에 조금 있고 요거 여기에도 조금 앞전면에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어, 뭐 크게 튀는 디자인은 아니라서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단점 같은 건데 시중에 남 있는 바 테이프들을 감고 나서 참 아쉬운 게 남는 걸로 여기를 못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 테이프를 하나 더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뭐잘 감으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안 남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오늘 들고 온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확실히 가격도 좀 있고, 경량까지 신경 쓴 제품이라서 딱 봐도, 속도를 목적으로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로드는 당연한 거고, XC MTB로도 속도를 추구하시는 분들 이 있죠? 즉, 퍼포먼스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더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이런 자세나, 이런 자세로 타시는 분들은, 그 자세를 대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드롭바니까, 당연히 MTB에는 권장드리진 않고, 로드나 그래블 두가지 경우 다 추천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두가지 이유가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블 라이더 중에서 속도에 조금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핸들바를 통해서 이러한 에어로 자세를 하나 추가를 한다면 비교적 노면이 좋은 구간에서는 속도적으로 크게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드는 로드라이더 분들 중에서 어, 컴페티션을 추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뭐, 투어링이나 랜드노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라이딩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타는 장거리 라이딩이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가 꽤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하고 익숙한 자세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바꿔가면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 에어로파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세는 공기저항을 줄여서 속도를 내는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핸들바 하나만 바꿔서 라이딩을 해봐도 이전과의 변화를 아주 쉽게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기존에 로드를 타시던 분들은 요 핸들바 끝에 요 드랍에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 있는 게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는 눈으로는 적응이 안된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실제로 레버를 막상 달아보면 은 브레이크 레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진짜 엄청 편해요.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편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필사용기를 담은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콤미캔니 에이포스였습니다.